어? 뭐야? 뭐야? 들어 꿀, 꿀, 이 꿀, 꿀, 들어 꿀, 뭐 꿀, 뭐 꿀, 꿀, 꿀, 꿀, 꿀, 고 죽냐고!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꿀, 꿀,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야저다리 위에 달떠있는거보이지 얘들아? 음산하다 음산해 얘가 규모가 꽤 크거든 기운이 없는 곳은 바로바로 패스할게 에?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파보자 집중해서 농사 누구 있음에 누구 있음에 쌌어? 쌌는데, 어, 와, 왜 이렇게 추워 있이냐 똥꼬 까고 있는데, 와, 똥꼬 어려운 줄 알았어, 궁뎅이. 와, 추워. 엄청 추워 네 엄청 추워요. 와, 궁뎅이 어려운 줄 알았어, 엄청 추워. 와. 엄청 추워요, 지금. 응. 원래 잠겼었나? 응? 잠겼었나 원래? 안 열리겠지? 열릴 수 있었어? 어, 없어? 반폐사야 없어? 없어. 그냥. 그럼 패스해 여러분들.. 여기가.. 3층도 있거든요? 어? 뭐야?! 들어 들어 위험하게 들어 아니 들어가라면서 문을 왜.. 잠깐만.. 이게뭐깬거 아니, 아니지? 어? 뭐깬거 아니지? 내가 뭘 깨요? 콱니 뚝배기를 깨물하게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 무슨 뱅 같은 거 도팍기 아니라 뱅같은 거기시는 소리였어. 도팍이 아니라 뱅뱅. 어? 와. 달력봐라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2002년 월드컵도 올드컵, 전입니다 월드컵도 전이에요 야! 지금 안들려 지금 안들리는데 들은 사람 있어 들었잖아 그래.. 뭐 들립니까? 소리는 아니 같은데 고라니 울음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도 방송 3 년을 하다 보니까 고라니, 고라니 소리 정도는 구분할 줄 알거든 이게 사람인지 고라인지 뭔지 웬만하면파악이 가능하거든 애기들 무척 놈들아 좀우 무척 나 애기들 신발. 애기들 신발. 어그 끌지 마라잉. 죄송합니다. 어? 뭐야? 와. 그래, 그래, 그래. 누구 있나? 있는 거 아니지? 와뭔 책이 책이라고만 돼? 뭔 책이 책이라고만 해? 지금 여기 에 있는 책들을 도치형이 다 읽고 습득을 했더란다면 도치형 지금 비자안 합니다. 지금 판검사예요이 모든 책들을 다 읽고 머릿속에 집어있으면 지금 비자안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먼지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판검사지. 예. 네. 아니, 여러분들. 내가 도치형을 이렇게, 도치형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소형이 아, 옆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저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니까 자꾸 저기를 보게 되는거야. 그냥 다른데를 보세요. 왜 자꾸 여기를 봐? 저튀어나고 올래 어떻게 할거야? 자체가 큰데. 아직까지는너가아그렇게 뭐나 하지 말고 럼 바지를 사주던가? 바지 사주고 뭐.. 옷이 타이트해서 그런 거 더치형이 좀 이런 좀 타이트한 걸 좋아하거든. 방증이 다 씻어졌네. 음. 아, 뭐야? 조심!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뭔뭐 말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자꾸? 한계 찻소리 말고. 말소리도 들려. 뭔... 원... 중고생 정도 돼보이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 정도의 미성을 가진 목소리? 잠깐만. 아니,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조심해, 님. 내가 문 열어볼게. 조심해. 조심해야 돼. 누구요? 누구요? 우리 뒤쪽이에요 뒤쪽 우리 뒤쪽, 뒤쪽 조심해 아니 누구냐 아니 누구요 그 무슨 아니 누구야? 아니 누구야? 소리 집중 직접... 아니 누구냐? 얘기 예, 예. 자, 얘기를 합시다. 가까이 다 가까이 다. 가까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이게 뭐죠? 고 잠깐만. 뭐지?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다. 이름 간다. 이름 간다. 자, 우리 그냥, 가는 우리 그냥, 가는 그냥 간다. 어디 쪽에 있냐? 앞에 있냐? 거기 있네? 그 방에서 뭐해? 그 방에서 뭐하냐? 거기서 뭐해? 지금 내가 왜 빨리 못 들어가냐? 가면은 꼭 도망갈 것 같아 지금. 마이크로 뒤에 있어. 그냥 그만 찾지마 바로 뒤에 있을게.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지금. 들어간다. 다 이런다니까. 다 이런다니까. 뒤로 또 가버렸어. 아... 이렇게 대나무 속으로 들어가보면은 찾기가 엄청 어려워. 와, 진짜 장난 아니데 어디가요? 오면잘 찼네, 얼른 찾아라! <웃음> 어, 알았어. 찾아. 아, 이 꼬리가 겁나 잘 찼네. 귀신 천지라는게 얼른 찾아봐. 아니, 지금 뭐가 기운이 안좋네, 어? 형님. 뭐? 이거 지금 빨리 나가야돼. 해코지다가 이제. 해코지 어. 진짜 장난이라니까, 형님. 와 미시만. 할로윈이 여기있네. 귀신이 려였다니까 지금? 어? 대나무 숲에서 지금 경사졌잖아.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빨리 나가야돼, 우리. 어디가? 나가야된다니까, 지금 시간이 애매해. 이거 이러 안된다니까 지금 어이 빼따기 뭐놈이오 줄리엣 짓냐? 어이 아니 뭐놈이오 줄리엣 짓냐고 빨리 차로 가라고 와.. 네가 줄리엣 에 했으면 은 그..뭐냐.. 그 소설 망해버렸다 저 면상에 줄리엣 에 해버렸으면 망해버렸어 하, 망했다 망했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